아왜 자꾸 레온나 끄는거야 도대체 레온나빼지마야이 게임 뭐야 이거 다들어갔어 아.. 제발 아, 제발 먼저 올라갑니다 잘 있어요 아 이상한 플래그 세우지 마봐 아, 진짜 나 클레드 밴도 없고 상대팀에도 없고 만지 없 아 니마 오바임 응. 클레드 밴도 없고 상대 팀에도 없고 만족. 상대 탑은 탑은 클레드야. 무조건 클레드야 탑은. 야미켜 지나간다! 좀클 해줘. 니마 매너 좀. 막판 임성격전. 저이판좀빡임좀 좀 할게 형들. 이판좀 약간 노잼이어도쩔수 없어. 니화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있어. 근데 우리 미도 드 잘하는 사람이에요. 미드 진짜 응. 잘하는 사람이에요. 만라이 선배님. 만나인 선배. 파용. 아씨, 진짜. 와 맞췄어. 왜 맞췄다니 고승대? 하지만 나 살피 쉽지 않지. 정우형님저 너무 힘듭니다. 정우형님얘앞뒤이 예, 막바가요. 김연아 살짝 빙해 주고. 맞다. <웃음> 정우형님너들왔어요 근데 이거 엘리트 아니 부분이냐 캐리 부냐씨 아아 팔채포 오늘부터 귀엽게 불러주세요 나이스 밀드형 지젓다리 나 8채포 한야 바텀 분위기 초치지마 지나가세요 뽑기 <목소리> <목소리> 스무스하게 잘한다고요? 아 이거 다 상성 괜찮아서 그래. 내가 클랜 장애인데 클랜 상대법 잘하야지 뽑기로. 맞은 맞은지 똑같이 하면 되잖아 그냥. 어? 어라? 뭐라 어, 이거 이겼다. 지금 죽고? 어? 졌다와 이플 까비 와 당했는데 아니 내가 궁을 못 맞췄어 궁 맞췄어야 이겼는데 맞지 형들 아 까비 야 근데 스칼 몇번 타는거야 세번 타는거 아니야 지금 집 한번도 안가고 와 오. 어? 뭐라 막혀도 돼요 막혀도 돼요 이제, 막혀도 돼요, 이제. 진짜 막혀도 돼요 지금부터는 뽀삐가 질 수가 없어 그냥 클레드가 상성이 밀려요 템 나올수록 불클때부터 그나마 비비는데 그땐 이미 라인전이 끝나잖아 아 아잠깐만 조졌다 잘못 나왔는데 완전? 나이스! 고열도 찔러! 나이스! 좋아요! 팀퐁 클레드는 커도 돼! 겨, 커도 돼! 클레드는 커도 돼! 괜찮아! 나이스! 좋아요! 아야 잠깐만 이중절어 2점 이중절어 레전드 와드였나? 아 와드였는거 같은데 그래도 아직 할만해? 아직 할만해요 살짝 집어던지긴 했는데 집중합시다 뽑아줘 한번 나이스 아 못날렸어 아 우리.. 우리 완전 멘탈 나갔다 야 아아 니왜 자꾸 레오나 끌어 아니 왜 자꾸 레오나 끄는거야 도대체 레오나 빼지마 야, 이 게임 뭐야 이거? 사 들어갔어. 나이스. 넌 나랑 놀아. 넌 나랑 놀아. 넌 나랑 놀아. 됐어 됐어 이게 궁이 맞추기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절대 제가 못 맞추는게 아닙니다 협궁 어? 미디어 나랑 결혼해줘. 아, 아뭐 야, 뭐해!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이제 시작이죠. 이제부터가 진짜예요. 가자! 가자!